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 m m y and I'm here to help you master English.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며 반복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은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 A의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A의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시리즈를 보시면서 우리가 많은 단어들을 다룰 텐데요. 이 시리즈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발음도 목표이지만 여러분의 단어량도 늘려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어를 공부하실 때 첫째로 단어의 소리대로 글씨를 읽어보는 것 예전에 왕초보 영어교실 8강에서 음절 나누기, 긴 단어 자르기 연습을 했었거든요. 소리를 한 소리로 묶어서 읽는 법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뜻을 같이 익히실 때그 단어가 어떤 성격의 단어인지도 같이 인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동사 시리즈를 다루면서 많은 단어의 성격들을 소개드렸었죠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 등은 명사 다짜로 끝나는 행동이나 설명 등은 동사, 기분,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들은 형용사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뭐뭐하게 등으로 행동을 꾸며주는 단어들은 부사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라는 방향, 위치를 말해주는 단어들은 전치사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배웠었는데요. 아,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문법 싫어, 싫어 하시는데 이것을 문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뜻들을 바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니은 받침 다로 끝나는 것, 뭐뭐 하게 어디에 등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맞는 위치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 사자 돌림들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맞는 위치에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니은 받침 뭐뭐 다. 뭐 하게 등으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A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A의 소리는 에 라고 배웠죠. 한글 글씨로 에, 아, 이, 이를 사용해서 쓰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한글과 같이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A의 소리를 조금 더 깊이 볼게요. 한글 에와 영어 A의 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에는 리듬, 억양, 강약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영어 A, 에 소리를 낼 때도요. 한글 에가 아니라 에 차이 점 들리시나요? 에가 아니라 에 강약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에. 강하게 해주시다가 마무리할 때는 에 라고 내려오시는 것이 에이 소리입니다. 에가 아니라 에 강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ant, ant 가 있죠. 개미라는 뜻입니다. 이 발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때 그냥 한국 발음같이 하면 은 모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ant, ant 그런데 영어에서는 ant 이 에이 한 소리에서도 오름이 있고 내려감이 있습니다. a n d 그리고 t 마지막에 있는 t 발음은 t, 소리만 나야지. T, 라고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아래억양이꼭 있으셔야 합니다. 대개 개미들을 보면 한 마리가 따로 다니진 않죠. 무리들로 다니죠. 개미떼 개미들 이 개미라는 명칭을 복수화 여러 마리로 표현할 때는 ant에 s를 붙여줍니다. T와 S가 만날 때는 우리가 트, 스 소리를 따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치, 치읓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바람소리만 나셔야 되는데요. ANT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ANT하고 ANT.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겐 그것이 익숙한 구별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요 한 마리일 때는 앞에 어, 하나의 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ant의 첫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 대신에 o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on ant, 개미 한 마리 그리고 개미 여러 마리는 ant가 되는 거죠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도 아시겠지만 겨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나르고 항상 걱정을 하죠 그리고 워낙 작다보니 사람에게 밟힐 걱정해야죠. 비가 오면 개미집 무너질 것 걱정해야죠. 항상 걱정하고 불안한 상태, 긴장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 ant라는 단어를 형용사화시킨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y를 붙여서 a n t 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안한, 안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So, an ant 개미 한 마리, ant 개미들, 엔티, 불안한, 안다라는, 엔트라는 단어로도 한세 가지를 단어를 읽으실 수가 있겠네요. 엔트와 비슷한 짧은 단어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ACT, 읽어보시겠어요? Act, a c t act. 가 아니라, act, 강약, 이 억양을 꼭 기억해 주세요. Act라는 말은 행동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다짜로 끝나니까,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이겠죠. 연기한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배우들이겠죠. 그래서 배우, 연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어에 OR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ctor, 연기하는 사람, 배우가 되는데요. 배우도 성별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actor 하면은 기존적으로 전체 모든 배우를 말하기도 하고요. 여배우를 특정화해서 말하려고 할 때는 actress, R-E-S-S를 붙여서 actress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E-S-S가 뒤에 붙을 때는 어 예전에 뭐 princess라든지 stewardess 이런 단어들 같이 성별을 구분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발음을 들으시면서도 이 억양을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Act 할 때도 있었지만 actor 이 이음절 단어에서도 act 할 때는 소리가 올라갔고 할 때는 내려오죠 액터. Actor, 액터가 아니라요. 액트라는 단어를 볼때 이것이 빠질 수는 없죠. tion을 붙이는 거예요. tion은 되게 션이라고 발음이 되고 명사화, 이름화시키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action 행동 활동을 뜻합니다. 이 발음 역시 accent 흐름을 보세요. action. 액션이 아니라 action 높음과 낮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ADD라는 단어는요. 더하다 라는 뜻인데요. ADD가 아니라 ADD. 이 단어에도 TION을 붙일 건데요. ADDITION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DD에 있던 그에 소리가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이 단어의 강포인트 ACCENT가 E에 들어갔거든요. Addition. ADDITION이 아니라 ADDITION 이 억양이 위치가 달라졌죠. 이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더샘이라는 뜻입니다. 100% 규칙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음절삼음절 이상이 있을 때는 대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addition. 여기서 션이 마지막 음절이기 때문에 션 앞에 있는 이 소리에 강함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외에도요. an address. 주소. an album. 앨범, 사진 앨범 등을 말하죠. An animal. 이게 네, 이제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단어죠. accent가 원래는 animal. 음절이니까 니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animal. 첫 번째 A에 accent가 들어가서 에 소리가 유지가 됩니다. An apple. 사과. Ask. 질문하다, 묻다. Answer. 대답하다. 기분 표현으로 angry. Angry 하시면 안 되고 Angry 억양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화난이라는 뜻이죠?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A가 에 소리가 나지 않고 어 소리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A-C-R-O-S-S -S, A cros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cross, 가로지르다 라는 행동에 앞에 어가 붙은 건데요. 이 어가 붙으면서 가로질러 위치를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cross의 발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across across가 아니라 across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가 두 개로 끝나는 단어들은 s 발음을 강하게 바람소리만 내주시면 됩니다 across live 살다 라는 단어 앞에 어를 붙이면 요 alive가 되는데요 alive는 살아있는 상태 형용사가 됩니다. lo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long, NG가 응 소리나잖아요. 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 앞에도 어, A를 붙여서 along을 만들면요. 그긴 선을 따라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선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따라서라는 의미의 along도 있습니다. round라는 단어도 아시죠? o, u가 여기서는 아우 소리가 났고요 round는 둥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앞에 어를 붙이면 around가 됩니다 이한 곳을 기준으로 주위에 라는 뜻이 됩니다 way라는 단어도 아시죠 way는 길 방법을 뜻하는데요 away 길 끝에 길의 반대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떨어진 멀리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왕초보 영어교실 제5강에서 a와 l이 만났을 때는 All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L이 이 A의 소리를 All로 바꿔주거든요. AL로 시작하는 단어들. All. ALL. 모든, 모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발음 역시 All이 아니라 All. 어경이 있습니다. All이 포함된 단어 중 Always. 모든 길이 되는. 항상. 이런 뜻입니다. 허락한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LLOW. All. allow, O, W가 오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우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아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allow, 허락하다, 허가하다 라는 뜻인데요. 부모로서는 아이들에게 많이 쓸수 있는 단어죠. allow, 허락한다. 그리고 이 단어에 A, N, C, E를 붙여서요. allowance 라는 단어가 되면 용돈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허락하는 돈이 되는 거죠. allowance 들어보시면 allowance 이 억양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al이 아니고 그 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님에도 어 소리가 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among 라는 뜻은 사이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리들 사이에, 물건들 중, 그러니까 위치적인 나는 너랑 너 사이에 앉아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뜻으로 Amo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Arrive 라는 단어가 있죠 도착하다 이거는 원래 예전 프랑스어에서 강을 건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프랑스어에 어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잡식이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A의 마지막 소리 아 소리입니다 왕초보 영어교실 5강에서 A가 R를 만나면 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AR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R 소리가 날 건데요. ART 미술, 예술을 말하죠. 이것도 ART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트라고 하잖아요. 억양을 타주셔야 합니다. ART 가 있고요. ARM 팔 팔을 말하죠. ARM 이건 역시 억양을 타주셔서 ARM 네. 올라갔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argue, 논쟁하다. 이건 역시 argue. 흐름을 타주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around와 arrive는 네, 규칙 외, ar이지만 규칙 외의 경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a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a의 발음이 어떻게 다르게 나는지, 그리고 이 단어 안에도 있는 억양들, 어, 에, 이 억양들을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가 단어 중간에 있을 때, 그리고 A가 단어 끝에 올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